대성형약회장 고익수입니다 필러를 녹이는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려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풀로 프 적용책을 써서 그런지 저희 병원에 상당히 많이 오시는 분들이 필러 녹이는 그러니까 HA필러라고 하죠 히아르노닉 엑시드 레스트레뉴의 필러를 녹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필러는 잘 녹습니다 안 좋은 필러는 유가종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을 시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녹이는 주사의 용량을 저는 한 1.5배 정도 넣고 충분히 마사지를 해서 안 만져질 정도로 충분히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잘 녹습니다 특정 필러들을 이야기 하시면서 그 필러들은 안 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게 h a 필러에 무슨 자가열 그 PRP 라는거 그거를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섞어서 되게 두가지 좋은 점을 같이 듀얼 이펙트다 그러면서 선전하시는 필러들이 있는데 그거가 안 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녹습니다 그것도 잘 녹는데 문제는 그런 필러들이 유가종 형성이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필러에다가 내 몸에 뭐 PRP나 이런 것들 내몸의 성분들을 섞는 과정에서 중간에 우리가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알게 모르게 그 퓨한 순수한 HA 필러 그것보다는 여러모로 안 좋은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라고는 얘기하기는좀 그렇지만 섞는 것이 좋은 점만 가진다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 섞는 것은 나쁜 점만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임을 명심하시고 될수 있으면 그런 필러 안 맞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많이들 맞으세요 만일 그 필러를 녹이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덜 생긴 유가정이덜 그 생겼을 때 빨리 오셔서 녹이시면 그것도 잘 녹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해결하도록 하시기를 권합니다